아, 졸리고 너무 덥다. 그치, 언니? 너무 더워가지고 누가 내릴 것만 같다. 언니, 앵기지 마. 진짜로. 아, 정말로 너무 덥단 말이야. 앵기지 말아요. 언니, 언니. 아, 미안해. 너무 더운걸. 너무 더워서, 옷 붙어 있겠어. 응? 음, 붙어 있고 싶으면,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타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타주면, 생각해볼까? 그럼 좀 몸이 시원해지니까 언니랑도 붙어있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지 나 커피 잘못 마시고 먹으면 밤새 뒤척이지? 밤새 뒤척이는 거 맞는데 그래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엄, um, 언니랑 나랑 반반 나눠 마시자. 응. 컵에 빨대 두개 넣고 우리 나눠 마시자. 그럼 되지. 우리 그러면 나눠 마시는 거니까 나 오늘 참잘잘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응 아이스 아메리카노 부탁드립니다. 역시 더운 날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것 같아. 못 <웃음> 뭐 먹어도 먹으면 뭔가 온몸이 짜릿하면서 시원하잖아. 언니는 안 그래? 나만 그런가? 음. 다른 건 먹어도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먹으면 막 시원해지더라고. 특히 언니가 타주면 제일 좋아. 음. 에이. 커피 머신 사기 잘했다니까 그치 언니 그리고 언니랑 이렇게 나눠 마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더 많이 마셔야지 <웃음> 아이 그렇다고 뺏어가지는 말고 많이 안 마실게 알았다고 진짜 조금만 먹는다고 더위만 시킬게 더위만 어? 언니 일로 와봐 아니 잠깐만 일로 와봐 손손좀 줘봐 아니 그러지 말고 손좀 줘보지 반지 어디 갔어? 반지 어디 갔냐고 아 <웃음> 지금 아 이런 거야? 아니, 어디다 뒀는데? 반지 어디다 뒀어요? 아 빨리 찾아봐, 어딨는지. 어디 어디다 뒀는지 모르면 어떡해. 화장실? 실습에서 볼... 그럼 빨리 화장실 갔다 와봐. 있는지 없는지. 어. 없어? 있어? 없어? 씻으면서 뺀것 같다며. 화장실 아니면 어디다 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빼나아 나처럼 아예 빼지 말았어야지 아 됐고 빨리 찾아봐 어디다 뒀는지 빨리 찾아보라고 아 덥네 서랍에... 액세서리 두는데도 없다고 언니 너 뭐하냐? 진짜 미쳤어? 어디다 빼둔 건데? 딴 데서 자고 왔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반지가 없어? 애초에 반지를 빼지 말았어야 했고, 어디다 뒀는지 기억했어야지. 뺐으면 알았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것같으서 빨리 찾아와. 진짜 아, 더워, 진짜. 아, 이게 뭐야? 진짜. 아, 열받아 찾았어. 어디 있었어? 오빠, 옷방? 오빠는 왜 어디 있다가 빠진 게 말이 돼? 뺐겠지. 옷 입다가 불편하니까 잠깐 뺐겠지 옷 입다가 반지가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호수 맞춰서 한 건데 정확하게 호수 맞춰서 낀 거잖아 그치 근데 옷 입다가 어떻게 그게 빠져 그냥 언니가 옷 입다가 뺀 거지 솔직히 말해 빼놨지 빼고 옷 입다가 지금 어디다 놓는지 까먹은 거지 <웃음> 아 붙지마 더워 덥다고 아 그래 반지 찾았으니까 됐어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거 어떡해 몰라 기분 좋다가 난안 좋아졌어 시켜놓은 거 다시 열받은 느낌이야 아까 전보다 더 열받은 느낌이야 하.. 아, 더워 죽겠어 진짜 다음부터 반지 빼기만 해 어? 씻다가 빼놓고 옷 갈아입다가 빼놓고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런 거 빼지 말라고 뭘 아까워서 뺀다는 게 말이 돼? 진짜 그건 핑계고 언니 이제 빼지 마 빼기만 해한 번만 더 손가락에 반지 없는 거 보이기만 해 반지 없는 손가락 확 물어버린다. 찾아낼 때까지 물가 안 놔줄 거야. 그래, 돼지야. 안 놔줄 거야. 몰라, 미워. 안 놀아. 몰라. 더우니까 저래가. 커피 하나 더 타줘도 안놀 거라고. 내또 내비 둬. 나 기분 풀릴 때까지 저기 가 있어. 저기 가서 반성하고 있어. 진짜 미워. 응, 응. 응, 응. 뽀뽀하지 마. 이씨, 하지 마. 나 삐졌다고 했다. 내 얼굴 자꾸 뽀뽀하지 말라고. 더워 죽겠고 짜증도 나고 근데 언니 입술은 너무 달고 열받아 나 씻을 거야 열받아서 땀났어 들어온다는 소리 하지마 나 혼자 씻을 거니까 반성하고 있으라고 저기 가서 나 씻고 올 동안 반성해 네네 씻는 동안 기분 풀고 나올 테니까 저리 가 있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응. 반지 꼭 끼고 있어라. 알았지? 진짜. 나보다 언니면서 저렇게 덜렁대는지 몰라. 에휴